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고민 메일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아, 아주 즐겁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찬히 어떤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대부분 아, 나이가 몇 살인데 아, 지금 서른 중반인데 20대 후반인데 30대 후반인데 지금 이걸 해도 될까요? 이런 기로에 섰는데 그런데 저는 나이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많이 깨버린 게 뭐냐면 제 주위를 둘러봐도 이제 사업을 하는 지인들도 많이 있고 어떤 작은 분야에서 처음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어떤 결과를 내 가지고 어떤 나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그 고정관념을 깼던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34살 막 35살까지 자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뭐 사법고시 공부도 하면서 공무원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30대 초반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거죠 시험이란 건 결과를 내야 인정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그냥 불합격자예요 서른 살 초반 중반까지 그냥 백수 지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나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지금 결과를 못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인생 파탄하게 생겼다 내가 뭘한게 없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단계 내려 가지고 7급 공무원 시험을 이제 봤는데 그 시험에 이제 붙어버린 거예요. 7급 공무원 시험은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계속 공부를 해왔던 더 상위 단계 공부가 누적이 돼가지고 한 단계 내려가지고 시험을 봤더니 한 번에 붙어버린 거죠. 주변에서 변화가 생기죠. 자 30대 중반까지 공부한답시고 결과를 못 내고 있던 그냥 반 백수였던 사람이 결과를 내니까 6개월 만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자 30대 초중반에 결과를 내고 지위를 얻어버린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사람이라는게 굉장히 그 경계에 있어요 30대 후반까지도 별 볼일 없이 그냥 살아가던 사람이 또 사업을 계속 준비하고 실패하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도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 또 사업가로서 성공을 해요 그럼 30대 후반까지 백수로 살았던 그리고 백수라고 눈치 보였던 사람이 30대 후반에 사업가가 되다 보니까 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업으로 성공을 했네 또 인식이 바뀌어 버려요 아, 결국엔 나이라는 게이 기준이 내가 세운 것 보다는 남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어, 움직이고 있구나 중요한 거는 그 나이에 따라서 내가 그 결과를 내고 못내고 이 차이가 아니라 결국엔 내가 그걸 하느냐 마느냐 그걸 지속하느냐 거기에 내가 포기를 하느냐 그 차인데 그 나이라는 숫자 뒤에서 내가 그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잡고 있다는 얘기죠 제 지인도 부동산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고 30대 중후반을 그냥 넘겼어요. 자기 집도 없다는 것에 계속 한탄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공부도 안하고 뭐했나?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간에 6개월 1년 동안 아주 열차게 공부를 해가지고 집을 사버린 거예요. 자, 얻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30대 또 중후반에 집이 생겼죠? 그럼 이게 늦은 겁니까? 아주 그 경계에 따라서 사람이 휙휙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늦어져요 이 늦어진다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되기도 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죠 아, 30대 중반이에요 후반이에요 20대 후반만 됐어도 30대 초반만 됐어도 내가 도전을 했을 텐데 아, 그때 됐어도 도전 안 합니다 깨달는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5년 전 10년 전으로 내가 돌아갔을 때 무조건 내가 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때 내가 깨닫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자, 내가 거쳐온 어떤 젊은 어떤 시절, 20대 중후반, 30대 초 되게 좋아 보이죠? 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10살 터울, 15살 터울 이건 나이가 먹으면서 그 간극은 좁혀지기 마련이에요. 자, 60, 70 먹었을 때 10살 차이 큰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간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점점 좁혀져요. 무언가를 도전하고 있는 어떤 기간이에요. 100세의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분야에 도전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경쟁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다 보면 은 내가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변수나 요소들을 내가 머릿속에서 계속 끄집어 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이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거죠. 그한 몫을 내가 뺏어버려야 돼요. 지금은 생물학적인 나이 때문에 내가 지금 늦은 것 같지만 내년에 바로 결과를 내버리면 내가 빠른 시점으로 오히려 반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니까 내가 30대면 굉장히 이른 나이구나. 여기에서 위안만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가 낼 건지 계획부터 세우는 게 나이라는 변수를 아예 무시하고 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라는 말은 정말 지겨워요. 그냥 오늘부터 좀 하세요 여러분들